가볼까 벌레게 되게 잘 낚이네 <놀람> 마무리! 레이저레이저레이저오오나이든 나이스. 나스 어떻게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어디가어 <봇> 안돼 <봇> 아이고 야뭐 벌써 껴 Thank you. <laughs> My spirit never dies.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야 차야 야아 예야 나그못 뚫리면 어뚫리 아파가지고 아자야 너야 목표네 <웃음> 어, 아헤이. 어, 걸렸다. 아, 이구나. 어, 야, 어, 죄죄 아, 다행이다시러스다 <웃음> 아, 어, 아, 병당했어요. 도와줘요. <웃음> 오이야야야. 잡아. 그렇지. <웃음> 때려 때려 때려 한대만 으야 어, <웃음> 그한 대를 <웃음> 그한 대를 <웃음> 딱 피하네 저거를 아이. 어 살린다 계속 저거 저거 낙치 한다 그렇지 일단 비정렬로 갑니다 아차. 마지고 엄마. 아, 헤드셋이 와야 되는데. 아이. o 우 야, 잠시만. 이어폰 하니까 저게 불편하네. 어, 괜찮아. 괜찮아. 어, 자, 자, 자, 자, 자. 갑니다. 갑니다. 아니야, 우 아,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아, 그래. 아,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잡